서울우유의 살롱밀크티 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리뷰 내돈 안사먹 코너가 새롭게 런칭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이상한거 먹는거 좋아하는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남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흑임자우유, 애플시나몬맛 우유, 애플 우유 살롱밀크티 누가 봐도 이상한 우유 3종 리뷰 시작해볼까요 흑임자 우유부터 갑시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블랙보드 3종 흑임자, 서리태, 흑미의 조화로운 맛을 그대로 담은 건강한 우유입니다 국산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0.7% 자 우유는 또 영양정보가 좀 중요하겠죠 130칼로리, 1 3 15g, 경류 14g, 지방 6g, 단백질 4g 이 친구 정도면 그래도 나름 건강을 생각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색깔입니다 색깔은 그렇네요 검정콩국 검정콩 우유 그 제품이랑도 색이 좀 비슷하네요. 맛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흑임자 우유 먹어보겠습니다. 흑임자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데? 아우 흑임자를 좋아하면 먹을만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흑임자 가루 같은 것도 먹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서리기를 흑임자와 서리태 흥미의 조합. 흑임자가 나무에서 떼는 나본는데 어디갔냐? 흑임자랑 우유 맞나요 흑임자라고 돈 주고 사먹겠냐 물어보면 어... 이건 누가 사줘도 싫을 것 같은데 뭐 이러려고 만든 컨텐츠지만 참 혀가 힘드네요 맛있다고요? 괜찮다고? 응, 취향이 너무 가리네 피디님은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과연 비싼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먹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플 시나몬 이름만 보면 얘가 제일 맛없을 것 같다 라고 기대를 하고 사왔어요 기대? 기대? 걱정 걱정하라고 사왔어요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애플 시나몬 애플파이 안에 들어온 재료잖아 음, 먹어볼게요 아이보리 색깔이 좀 나요 아이보리색이 좀 나고 아 이거 냄새가 안좋은데? 냄새가 안 사먹어 보시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어릴 때 병원가면 알약 못먹으니까 시럽주잖아요 딸기시럽 고향 그 나요 한 맡아보실래요? 브루펜 뭐 그런 향이 나거든요 진짜로 지금 몇번째 맡고 있거든요? 갸우뚱하게 되는 향입니다 오해 맡은 살짝 분리되 근데 이게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분리가 안됐을 땐불루펜 향이 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튼 먹어볼게요 아 진짜 먹기 싫은데 먹어볼게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왜 만... 많... 이거 애플 시나몬맛 우유가 아니고 불루펜맛 우유예요 진짜 그맛 비슷하게 나고 야, 애플 맛이 거의 안나 시나몬맛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세 이, 이렇게 생긴건 바나나 국물이야 딴거 선도되지막 그냥 <웃음> 아, 좋아요 서울우유의 싸눙 밀크츠입니다 홍차 추출분말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얼그레이와 아쌈의 만남 둘다 홍차 종류죠 이런식으로 포장지가 되어있고요 되게 예뻐요 근데 예뻐서 걱정이 돼요 입에 라벤더 향이 막 뻔뻔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자꾸 한숨이 같이 섞여 나오네 색깔이 궁금하네 저 보라색만 아니어어 보라색 아니네 어? 어어? 니 자기야 그게 있어? 색은 되게 비슷해요 아이보리 색이 나고 예쁘겠네요 색이 근데 뭐색 예쁜 거에 벌써 두 번이나 배신을 하였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밀크티 맛 난다 홍차 맛 난다 여름님이 싫어하는 거아아 이게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아 근데 그거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 제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홍차가 아니고 물론 네난 <웃음> 확실하게 대자와보단 맛있어요 난대자와 맛있는데 이분 이상 <웃음> 아 근데 여튼 뭐 좋아요 좋고 뭐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좀 호불호 제품이었는데 얘도 호불호 제품이고 얘는 그냥... 얘는 불호도 아니야 얘는 그냥 불이야 호가 붙으면 안돼 그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한자인지는 알겠는데 얘는 불이야 여튼 좋아요. 뭐 이거 밀크티 맛이 나고요. 밀크티 맛이 나고요. 생각보다 밀크티 맛이 나고 꽤 밀크티예요. 밖에서 밀크티 사 먹진 않습니다만 대사를 좋아하는 편이고 홍차는꼭우유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이 제품은 잘모르겠 <웃음> 진짜 안사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는 얼굴 안볼것 같은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얘는 진짜 아니야. 빙그레. 너네 뭐빙그레내 얼굴이 빙그레지가 않아. 지금 굉장히 안 빙그레야. 내 얼굴이 지금 이거 먹고. 굉장히 찌푸려졌다고 자청평을 해봅시다 뭐청평을 하는 이유가 무색하게 그동안 비난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해봅시다 순서대로 흑임자 우유 뭐오점 만점에 한 3점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겠으나 관련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것 같고 그다음 애플 시나몬맛 우유 할말 없고 쌀옥 밀크티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먹어서 후회하지는 않는 맛인데 이 친구는 별점을 매기자면 그래요 3점 줍시다 그래 그 정도는 줄수 있지 내가 또 내가 또뭐 이렇게 해서 나 순간 맛없는 우유 3종이라고 할 뻔했네 <웃음> 이상한 우유 내돈 주고 안 사먹을 것 같은 우유 3종을 유래 해봤는데요 남들이 안 사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잘안 팔리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굳이 도전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먹어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서 그나마 요즘 흥미가 있는 제품은 사먹어보는 뭐그 정도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쩌구 저쩌고내돈안 사먹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처음부터 너무 힘들다 이 컨텐츠 진짜 내가 기획했지만 아 이거.